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률성입니다. 어,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직장에 사무직에 계신 분들, 특히 여성들 가운데 이렇게 배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심하신 분들 계세요. 그냥 조금 소리 난다 아니고 그냥 막 동굴에서 막르릉거리는 <르르> 소리 같은 어떤 그런 거. 이제 남자들은 그냥 오스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이제 여성들은 어, 굉장히 어, 수치심이나 어 부끄러움을 동반하는 그런. 어, 감정적인 어떤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한 대처법의 동영상이 게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, 이 동영상은 제가 왜 이렇게 올리나 하면 아,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을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목을 이 동영상 제목을 찾아서 그 치료법을 찾아가는 성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제목을 해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걸 찾지를 못해요 검색에 제한이 걸리면서 찾지를 못해갖고 일단 은 이거는 그 조금 안내 동영상입니다 이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어어 어 이게 연계 동영상이 뭔가 하면 채했을 때 따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하는 법이라는 동영상이에요 연계 동영상의 끄트머리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서 거기 바로 들어가서 어,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 있는 방법이고 어, 더 이상 여러분이 배에서 소리 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, 굉장히 효과 있고 진짜 진짜 좀그 적극적인, 어, 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적용해 보시고 그런데 소리만 해결되면 끝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동영상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.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고 혹시나 소화불량 증세와 동반된 그런 증상이나 빈혈증상과 동반된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 그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.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서 어 안내하는 대로 기본 동영상들을 소화불량 반드시 해결할 수 있거든요. 역류성 뭐 식도염이나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어떤 이런 병들을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연계 동영상을 꼭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때 대처법이란 제목으로 동 이제 이게 동영상 올려놓은데 오해하지 마시고 아저 어 지금 연계 동영상 올려드릴게요. 요, 요 동영상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. 어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